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러비를 선택해 주시고 열러비는 1을 하겠습니다. 확인. G2셀을 클릭하시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성일 적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B1부터 G1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 엔터 쳐 주셔야 글꼴이 변합니다. 글자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은 굵게, 밑줄 이중 실선을 해주겠습니다. 이중 밑줄 하시면 되죠. 실적을 한은자로 바꿔 주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키보드에 한자를 누르시고 실적과 똑같은 한자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가 한자만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변환 한자가 틀렸네요 되돌리기 해주시고 한자키 실적을 선택해 주시고 변환을 하겠습니다. 앞뒤로 특수문자를 넣겠습니다. 한글자음 미음 한자키 보기 변경을 누르시고 특수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미음 한자키 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F3셀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하겠습니다.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을 해주겠습니다. 자동 크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글자를 가리지 않는 곳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항상 표시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셀을 클릭해 보시고 사라지면 메모를 삽입한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E4부터 E12까지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홈 탭에 상단에 보시면 회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서 회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B3 셀에서 G3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B4셀부터 B13셀까지 드래그해 주시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컨트롤 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상단의 스타일에서 셀 스타일을 선택하겠습니다. 40% 강조색 2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맞춤, 가로에서 균등 분할 들여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셀의 너비에 맞게 자료값이 입력이 됩니다. F4 셀부터 F12 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 보시면 빨간색 가로가 있습니다. 빨간색 가로는 음수일 때 빨간색으로 가로를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G2셀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맞춤에서 셀에 맞춤을 하겠습니다. 셀에 맞춤을 하면 글자의 크기가 셀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년월일이 들어가면 칸이 모자라니까 글자가 더 작아지겠죠. 표시 형식에서 년월일을 선택해 주시고 사용자 지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이 두개여야 되죠. 그래야 0, 2월이 되죠. d도 두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되고, d의 값은 사용자 지정으로 저희가 바로 만들었으면 만들어지지 않을 값이었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인. C4 셀부터 C12 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200 이상인 값만 A 하이픈을 앞에 넣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 대괄호 크거나 같다 200대괄호 닫아주시고 쌍따옴표 a- 하이픈 쌍따옴표를 해주시고 숫자 값이기 때문에 0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준도 되고 샵도 됩니다. 저는 0을 좋아하기 때문에 0을 넣겠습니다. 확인 G4셀부터 G12셀까지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뒤에 점장을 붙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문자를 그대로 표시하고 싶다면 골뱅이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점장을 적어주시면 원하는 이름 뒤에 점장이 붙게 됩니다. 확인. C13셀부터 D13셀까지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죠. 상단에서 자리수 늘림을 해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 넣게 하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해도 0.00이 됩니다. 확인. B3셀부터 G13셀까지 영역 지정해 주시고, 모든 테두리 E13셀부터 G13셀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색에서 파랑을 지정해 주시고, 대각선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테두리 선도 파란색이네요. 테두리 선도 파란색을 지정하겠습니다. 셀 서식에서 파랑 윤곽선 안쪽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